신천지 이만희 거짓말 천개, 성경해석의 오류 천개, 이단사입이 신천지 종교사기수법 공개 열네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태초의 말씀은 예수님인가 성경말씀인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은 예수님인가 성경말씀인가? 이만희 교주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태초의 말씀을 하나님 또는 성경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이고 로고스는 창조 근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태초의 말씀은 성경 말씀 하나님이 아닙니다 태초의 말씀은 로고스이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태초의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과 신천지인들과 여러분을 상대로 어떻게 종교 사기를 쳤는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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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경 진리는 말씀은, 태초의 말씀은 로고스이고 창조 근원자 대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에 나오는 태초의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또 태초의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결국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신천지인이라면 누구나 이 성경 구절을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이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비유풀이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이 태초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태초의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 태초의 말씀은 로고스이고 로고스는 이 로고스는 창조근원자 대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인가 예수님인가? 태초의 말씀이 성경 말씀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이만희 교주의 성경 해석의 오류입니다. 이만희 교주의 계시는 가짜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과 신천지인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중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지 마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태초의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로고스 창조 근원자라고 하는 이 로고스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시면 이만희 교주가 이 태초의 말씀을 왜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성경 말씀으로 해석했는지 이만희 교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면서 왜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성경 말씀으로 해석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이 태초의 말씀을 하나님이다, 태초의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은 종교사기입니다. 이만희 교주는 요한 1서 1장 1절에 생명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똑같은 로고스이지만 이만희 교주는 이 말씀, 요한 1서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으로 해석하지 않고 성경 말씀 그리고 하나님으로 해석합니다 이만희 교주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종교 사기를 쳤는지 성경 진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로고스 창조 근원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 창조 근원자 예수님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아들 하나님이시라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아들 하나님이시라. 2절 말씀입니다. 그가 태초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가 아들 하나님이 태초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라.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성도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신의 아들, 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아들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여호와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입니다. 신의 아들은 신.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도 활동하시고 지구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조사역에 동참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러나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잠언 8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여호와 성자 하나님입니다. 아들 하나님입니다. 10편 110편 1절과 5절에 보면 다윗이 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존재했었다고 나기 전에 실존했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 예수님을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예수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예수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예수가 이미 났으며 잠언 8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성경을 꼭 펴서 함께 읽고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도 활동을 하셨고 구약시대에도 사역을 하셨고 지구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존재하시고 실존하셔서 지구와 우주의 우주 만물과 동식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잠언 8장 26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실 때에 내가 예수님이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셈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30절입니다. 내가, 예수가 그 곁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성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성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만희 교주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태초의 이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두번째 이 태초의 말씀을 성경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이만희 교주의 설교 내용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과 신천지인들과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이는지 이만희 교주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의 영에 대해서 어, 한 구절을 우리 읽어보는데요. 어, 마태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들은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청우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뜻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 이러한 모든 말씀이 최초의 말씀에서 있어진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예. 그러기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꼭이점 아시고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과연 하나님이 성경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 모두가 아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 오늘 우리가 그 공부할 내용의 태초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태초의 말씀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를 알기 위해서 이를 본문을 잡았습니다. 본문 성구는 요한봉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 1절을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을 우리 알고, 어, 태초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은, 말씀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병안히할 수가 없죠.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2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그거라고 하시는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으셨으니 지연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은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안되겠습니까 그만큼 이 말씀의 능력이 있기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은 첫째는 나 자신을 이 말씀으로 어 창조가 되겠죠 이는사가리아 12장에도 말씀으로 심리를 창조했다는 말이 있듯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이렇게 창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한계하심으로 창조될 것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어, 그 사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게 사람의 말 안에 생명이 있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자체가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하셨으니 그럼 이 말씀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 빛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빛쳐서나 어둠이 기다지 못하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빛이 어둠에 빛쳐서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여기 에 말하는 빛은 무엇이고, 이 어둠은 무엇이냐? 그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인가 한번 알아볼까요? 예. 네. 살전 5장 1절에서 9절까지 내조인데요.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으니, 축소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는데 거기에 보면은, 빛의 아들들이 있고 어도움의 아들들이 있다고 하였는데 빛의 아들들은 낮이다 빛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속을 두고 말했고 어도움이라는 이거 어도움이다 밤이다 하는 것은 사탄의 소속에 사람들을 두고 한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 되기 위해서는 빛이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자연히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자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한장 어? 명심하시고요. 이 말씀 공부에 등 많이 해서는 아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가 보도록 하는게요 요한 1서 어,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처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모하고 우리 손으로 내신바 등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구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실어 나서기...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예수님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다른 예수입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예수님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입니다.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지만 신천지의 구원자는 이만희 교주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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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기는 예수님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피흘리심 피가 담긴 잔 자는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 예수님 자신입니다. 새 언약이 요한 계시록이다. 이 만이의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종교 사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구원자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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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인지 태초의 말씀이 성경 말씀인지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이만희 교주가 여러분들을 속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태초의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로고스 창조 근원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기록된 생명의 말씀도 로고스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 창조 근원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 중에 신천지에 빠진 자녀들이 있거나 아내나 남편 신천지인들이 있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지 마시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전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태초의 말씀을 이만희 교주의 주장처럼 하나님으로 바꿔서 읽어보고 이 태초의 말씀을 성경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의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읽어보고 성경말씀으로 읽어보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가? 종교사기를 치고 있는지 어떻게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과 신천지인들을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이 속였는지 그 종교사기 수법을 종교사기 수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의 말씀 로고스 창조 근원자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아들 하나님이시라 2절입니다 그가 예수가 이 말씀 로고스를 그가 그로 인칭으로 바꿨습니다 그 예수가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라 신천지 이만이 교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시대에도 활동하시고 창조사역에도 동참하셨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 예수가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었다고 하는 양자론을 주장합니다. 신천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와 같은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는 성경과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친아들 독생자 신의 아들은 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친아들이지만 신천지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 예수에게 예수님의 육체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양자론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 그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읽어보시고 이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의 강사들이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들과 신천지인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어떻게 종교 사기를 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다. 그가 예수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예수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예수님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그, 이그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하나님이나 성경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12절 영접하는 자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 로고스, 창조 근원자 대신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사람이 되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절,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예수가 나보다 앞선 것은 먼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을 가리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만 읽지 마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전부 그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이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들과 신천지인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어떻게 종교 사기를 쳤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예수님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은 엘로힘이고 이 엘로힘은 단수가 아닌 복수형으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엘로힘의 의미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해서 이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우리가 나옵니다 이 우리 역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1장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해 하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우리, 우리, 우리. 성부하나님 성자하나님 성령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 1서 5장 5절에서 10절에도 보면 성부하나님 성자하나님 성령하나님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부하나님 성자하나님 성령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도 활동을 하시고 지구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역시 로고스이고 창조 근원자 대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만희 교주도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해석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만희 교주도 이 말씀, 로고스,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된 태초의 말씀은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만희 교주의 개시가 가짜라는 것 종교사기라는 것이 들통나버리기 때문에 신천지 이만희의 이만희의 이만희 교주의 성경해석의 오류가 들통나버리고 이만희 교주의 주장이 종교사기라는 것,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나버리기 때문에 요한 1서 1장 1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해석하면서도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 또는 성경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이만희 교주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이고 종교 사기를 쳤는지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로고스로 바꿔서 꼭 한번, 꼭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창조주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요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잔이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알파 오메가 처음부터 마지막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확인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입니다. 이사야 43장 11절.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호와 성부 하나님, 여호와 성자 하나님 예수님, 여호와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입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도 활동하시고 지구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잠언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 예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예수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셈이 있기 전에 내가 예수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예수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성부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실 때에 내가 예수가 거기에 있었고 28절 그가 위로 구름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영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예수가 그 곁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성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성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성도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신천지 청년 여러분 그리고 신천지인 여러분 잠언 8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예수님을 넣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기록된 말씀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인가 예수님인가 태초의 말씀이 성경 말씀인가 예수님인가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태초의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혹은 성경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만희 교주는 요한 일서 1장 1절에 기록된 생명의 말씀, 말씀,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 일서 1장 1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헬라어 로고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로고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로고스는 창조 근원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신천지인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이만희 교주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태초의 말씀을 한번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보시면 태초의 말씀이라고 치시면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이 어떻게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과 신천지인들에게 종교 사기를 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들은 이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이다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 성경공부, 비유풀이 신천지 성경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면서 미혹하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이 되게 만들고 이 만이 교주를 구원자로 섬기게 만듭니다 사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다시 한번 이만희 교주의 사기수법, 거짓말, 이만희 교주의 거짓말, 성경 해석의 오류, 종교 사기수법에 대한 태초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어떤 것이 진리인지 확인하시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의 말씀에 대해서 이만희 교주의 주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여기에 대해서 어, 한 구절을 우리 읽어보는데요. 어, 마태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어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천국에다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뜻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러한 모든 말씀이 태초의 말씀에서 있어진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예, 뿐만 아니라 또 한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본다면은 호세야 사장 6절인데요 내 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자에게 못하게 할것이요 너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성경말씀 지식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말씀에 지식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믿는다 이러한 말은 그것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공부해서 충만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도로 하도록 합시다. 어, 또 한가지 복음데는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릇들을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하나님 보낸 자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였으니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겠습니까? 이는 성경에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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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알고 태초의 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은 말씀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이 말씀을 병안히 할 수가 없죠.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 2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말씀을 그거라고 하시는데 그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3절에는 만물이 고로 말미암아 지엄받 되셨으니 지엄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현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안되겠습니까? 그만큼 이 말씀의 능력이 있기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저처럼 나 자신을 이 말씀으로 어, 창조가 되겠죠? 이는사가리아 12장에도 말씀으로 심리을 창조했다는 말이 뜻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이렇게 창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한계하심으로 창조될 것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어, 그 사제는 그 안에 생임이 있었으니 이설명함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 안에 참는 사람의 말 안에 참여 있는 것같하나님 말씀 안에 참여 있고 그 말은 참여 사람들의 기록이 있으므로 이꼭 명심하시고요. 이 말씀 공부에 응원해서는 아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겠는가 보도록 하는데요. 요한 1서 어,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무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줬십니다 누굴 두고 한 말씀일까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절을 보면 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등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구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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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해석의 오류 천개, 이단사입이 신천지 종교사기수법 공개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태초의 말씀은 예수님인가 성경말씀인가